모두 자고 있, 있나요?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라이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그 여유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10분? 이따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켰어요. 킬수 있을 때 많이 키 날라고. 저 지금 제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어디냐면요. 제 보여드릴게요. 하나 둘 셋. 십니까 지금 사이판입니다 잠깐 일단 같이 가라는 예능을 찍으러 왔어요 여행 예능을 찍으러 왔는데요 지금 제 얼굴 많이 부었죠? 지금 눈이 제가 어제 어제 밤에 너무 배고파서 신라면을 정말 살짝 먹고 잤는데 하나 다 먹은 것도 아니고 한세 젓갈? 먹었는데 얼굴이 부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얼굴 진짜 잘안 붓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이 눈이 눈이 여기가 부었어요 와우. 그는지금 다이어트 여기와서 한 기억이 없어요 여기와서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한 하루에 15인분 정도 먹은 느낌? 아 어, 해피 버스데이 다이나 스탑 아 여러분 밀크 보고 싶어 진짜 미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집 없는 개큰 개들이 되게 많이 지나다녀요 근데 엄청 순하고 어 되게 사람을 막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밀크랑 닮았어요 밀크가 좀더 하얀 데 밀크랑 닮았어요 제가 참으로 로 맛있다를 알고 있어요 안내해 아 하파데이 아침인사래요 여러분 제가 그 이제 곧 가야되지만 지금 아침이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조식먹으러 도 가는데요 음 제가 사이판에 대한 거를 이제 꿰추고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뭘 했는지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고 싶은데, 그러면은 수포가 돼버려서. <웃음> 꼭 본방사수를 하시면. 아, 그리고 매일 내일 밤, 내일까지 저녁에 그 셀럽TV에 저희 영상이 올라와요. 저희가 그막 팀을 나눠서 막 찍는 영상이 있거든요. 그것도.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구주 만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죠 같이 밥 먹고 음료 마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을 만나서 사인을 저희 다섯 명이 그 용지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저희 다 감격했어요. 와, 이런 날이 언제, 언제쯤, 언제 왔냐, 언제 오나. 막다 같이 사인을. 여러분 다시 한번 사이판 보여 드릴까요? 바다를 보여 드릴게요. 나가서 여기 문이 자, 쓰세요 우와! 와 이 바다가 와 진짜 짱입니다 하나 둘셋이 확대되나? 보이십니까? 마스크 그거 그냥 일회용 마스크 그거 얇은 거 쓰지 마시고 더 이렇게 강력한 거 쓰세요. 제 말이 원래 좀 빠른 편인데 오늘 좀 아직 잠이 덜 깨갖고 말을 전경 따윈 전경 따윈 <웃음> 여기 사이판입니다. 속 근접샷인데 이쁜거 싫어하냐? 담쌍둥 군인인데 마음대로 못나가요 근데 지금 이거 할수 있어요? 충성. 여기 미세먼지 많아요? 근데 너무 맑은데? 하늘이? 놀러간 거 아니고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일장같이 가라는 예능을 촬영하러 왔습니다. 아우 얼굴이 어 아, 지금 눈이 막어어 아. 이제 군대에서도 핸드폰 쓸수 있어서 가끔 보고 있군요 헉. 지금 이제 또 더우시겠다 저는 오타로 완전 눈이 이따만큼 쌓인 곳에 있다가 한 3일 3일 후에 바로 여기로 왔어요 그 여기는 또 엄청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여, 겨울 갔다가 여름 갔다가 이런 느낌? 어 정신이 없네요 지금 머리가 맹해요 눈과 머리가 자, 아, 이제. 아, 오늘 뭐할 거냐면. 하나만 말하자면. 물놀이를 할 거예요. 타지 않도록 선크림으로 아주 무장을 하고. 여기는 110이 있더라고요. 선크림이. 뿌리는 게. 에이, 그거 진짜 좋을,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팽텐을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. 저 보고 팽디씨 이랬어요. 그러니까 반가웠어요. 최고의 치킨 잘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봤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. 아 그리고 베라버니가 그 물에 빠졌을 때이말년 선배님하고 저하고 누구 구할지에서 저를 선택했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어요. 당연한 거 아닌가요? <웃음> <저를> <웃음>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네? 와장창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도 막 인사를 해주시나 여러분,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내려가서 이제 촬영을 또 시작할테니 모두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화이팅! 같이 화이팅 합시다! 저한테 에너지, 오늘, 오늘 주세요! 아시겠죠? 그럼 가겠습니다! 빠빠이! 또할수 있을 때 할게요!